이 손이 제일 문제예요, 그죠? 네. 다른 애들은 그래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우와, 진짜 이쁘다. 음. <웃음> 그죠? 진짜 많이 자랐다. 그쵸. 네. 네 큐티클을 계속 밀어가지고 더 길어 보이는 것 때문에. 아, 그러지는 <웃음> 봐요. <웃음> 이게 계속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. <웃음> 일단 지울게요. 네. 우리 그때 여기만, 그때 아크릴로 했었죠? 네, 맞아요. 쓴게 없어서 보수로 해도 되겠다 음. 전 새로 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아. 아, 세상에 아. 아, 근데 안에 진짜 깔끔하게 잘 자란다 진짜, 음, 진짜 다행이다 <웃음> 아주 멀쩡하게 잘 버텨왔고요. 완전. <웃음> <웃음> 엄청 뿌듯해요. <웃음> 잘 <웃음> 붙어있죠? 응 <웃음> 그 안에도 여기까지는 조금 상해서 나왔거든요 네.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. 어. 그러니까 완전 뿌리 안쪽까지 손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나 어. 지금 처음 연장한 게 요만큼이었거든요 아. 근데 지금 요만큼이나 네. 더 손상이 돼서 나왔던 네. 거는 완전 뿌리 안쪽까지 손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. 근데 지금 그 이후 여기 이후에 나오는 네. 요 손톱은 멀쩡하잖아요 네, 맞아요. 어 이거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멀쩡하게 자랄 거예요 이제. 프렌치 같은 걸할 수가 없잖아요, 손톱 색깔이니까. 네, 그라데이션도 그렇고, 바르면 손톱 색깔이 예뻐져요. 이거예요? 네. 그리고 엄청 단단해요. 아 넣어주세요. 놀주세요 음. 색깔 예쁘죠? 네. 완전요. <웃음> 지금 여기가 그 문제의 손톱이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죠? 네. <웃음> 아주 뿌듯하구만? 아, 진짜 너무 행복해요. <웃음> 여기가 뭔가요? 진짜 많이 달았다 큰일 났어 이거 샘플 얼마 안 남았어 오. 아, 애껴 써야 돼 이게 마지막 통이야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언제쯤 나와요? 좀 걸려요 한.. 한달뒤 출시 예정? 빠르면? 빠르면 한달뒤 늦으면 은두달 뒤? 저 다음 달에 왔을 때 이거, 있, 이거 어, 있을 수도 있고 뒤쳐? 없을 수도 있어 어, 이거 웃으면 어떡해요? 아, <웃음> 큰일 났다. 지금. 아, 손톱 색깔 진짜 확실히 엄청 예뻐져요, 정말. 그쵸? 네. 와 아, 진짜. 하나 건강한 손톱 느 음. 완전 자연스러우면서도. 예뻐요. 그리고 일단 단단해서 좋아. 맞아요. 와 진짜. 그배고공을몇 번을 맞았는데. 아, 아, 손톱 너무 아픈데 음. 절대 부러지지 않더라고. 음. 놔두세요. 이제 손님들한테 그라데이션 할때이 네. 베이스를 안 바르면 만족이 안 돼요. 아 그쵸. 손톱 색깔이. 음. 진짜 손톱 색깔 엄청 예뻐요. 음. 아, 핑크 핑크의 약 음, 그래서 그라데이션도더 이뻐보여요. 넣어주세요. 그래도 잘 유지해서 왔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길이 봐. 그러니까, 정말. 일단 지울게요. 네. 이 여기 다른 데는 이제 다제 손톱인 거죠. 응. 음, 절망의 <웃음> 음. 검지. 음. 여기 그때 이제 아크릴로 덮어놨던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. 네. 이게 원래대로면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길이를 계속 줄이면서 상한 손톱을 없애면서 해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언니는 길게를 원하니까 계속 안 줄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얘가. 다 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. 어차피 여기는 완전 파여서 없던 부분이잖아요. 응. 그래서 어차피 잘라낼 거였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제거하고 여기만 다시 연장을 할게요. <웃음> 아크릴로 처음에 했던 아, 요, 여기까지가 진짜. 어. 진짜? 그리고 여기는 손톱이 비어있던 그 어. 거기고 여기까지가 아크릴로 아 진짜. 엄청 많이잖아 <웃음> 뿌리 쪽이 이렇게 잘 자랄 줄이야 아, 진짜 어. 진짜 꺼은게 <웃음> 나오는 거는 둘째 치고 저는 막 이상하게 나올까 봐 아, 아, 아. 울퉁불퉁하게 까지가 손상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위에 뿌리 쪽까지도 살짝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이제 또 뿌리는 최근에 자라나온 뿌리는 멀쩡하게 다행히 자라나오고 있어서 보면은 검정색이 타고 올라가다가 점점 흐려지고 있죠 응. 아, 신기해 응. 와 그래도 진짜 잘 자라나왔다 다행이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주세요. 와 진짜 엄청 길다 응. 애들이 마늘 같다고 <웃음> 아 색깔이 <웃음> 아 너무 웃겨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<웃음> 연장돼 있는 손톱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엄청 상했었던 그 부분 지금 거의 다자라났죠 요만큼이 엄청 상했던 부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새로 자라나온 깨끗한 손톱이에요 우와 대박이죠? 차이 대박 어, 차이 대박이죠? 무지개 떡보는 거 같아요 진짜 무지개 떡아 색깔 셋다 달라지지 <웃음> 닦아 놓으니까 더잘 보이죠? 네. 우와 진짜 이쁘다 응 그죠? 진짜 어. 마귀 할머니 내 손톱 같아요 와 진짜 엄청 많이 자랐다 응. <웃음> 나머지 지울게요 아, 이게 내 손톱이라니 와 <웃음> 아, 너무 속람기 <속눈깃> 차요 <웃음> 봐주세요. 네, 음, 네. 색깔 진짜 많이 돌아온 네. 네. 음, 진짜 많이 돌아왔어. 네. 네. 네. 네. 네. 도 이렇게 풀 수가 있 네. 네. 네. 색깔이쁘죠? 네, 색깔이쁘. 아, 이걸 또 개갈할 때 써야 될까요? 개갈할 땐더 이쁜 것 같아. 그때 뭔가 또 있겠죠. <웃음> 더 예쁜 이제 다음... 다음 달 초에... 아니다. 다음 달 초에 올때더 예쁜 디자인을 찾아와야 돼요. 개강을 하니까. 다음 달초 예약 아직 안 했죠? 네, 아직 안 했어요. 위험... 위험한데? 아, 진짜요? 응. <웃음> 나도 집 가면서 해야겠다. 다 주세요. 꿈이 났다. <웃음> 안 그래도 그래서 언니 오기 전에 네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어. 아, 9월. 아 그게 9월 달이었구나. 음. 아저 8월 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8월은 이거. 이미 진짜 끝났잖아요. 아, 절반 찼다고. 음, 음. 그게 9월이었어. 그 스토리를 보고서 제가 음난 예약했으니까 뭐이생각이거든난 <웃음> 지금 내일 받으러 가니까 뭐이 <웃음>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9월이었어. <웃음> 네. 갑자기 <웃음> 아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고 한다. 그러니까요. 그래. <웃음> 넣어주세요.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올린 영상도 이러, 이거 이렇게 가로줄이었는데 또음 가로줄이네? 가로줄에 꽂혔나 봐. 음. 넣어주세요. 아, 어, 시원해. 응. 와, 검지 손톱 미쳤다, 정말. 대박이에요 네. 아, <웃음> 아 네. 검지 손톱이 겁나 예뻐. <웃음> 너무 예뻐졌어, 검지 손톱이. 아, 너무 예뻐. 이뻐. <웃음> 검지서도 미쳤다, 진짜. <웃음> 다되셨습니다 <웃음> 아, 너무 이뻐요. <웃음> 수고하셨어요. 대박. <웃음> 진짜 용됐네요, 검지. 너무 이쁘다.